포기만 안 하면 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아니, 저는 원래 옷도 좋아하고 하는데 옷 촬영을 통해서 아 기부를 할수 있고 나눔 을할수 뭐 있는 게 진짜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아이 더하기